우리 스마트 스토어 메인 이미지를 교체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실 건강검진이 있어서 음, 지금 새벽 6시 반입니다 어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걸 찍냐면 <웃음> 밤을 새고 가야 돼가지고 음 할게 없어서 사실 어, 밤을 새는 와중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찍어 보고자 이렇게 또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 우리 스마트 스토어 메인 이미지를 교체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메인 이미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이미지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링크를 이동하는 부분도 가능하고 또는 내가 원하는 브랜드의 스토리를 넣어서 회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전의 디자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있는 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PC와 모바일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보고 있는 화면 PC에서도 볼수 있고 PC에서 보고 있는 화면 모바일에서도 똑같은 진열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정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 들어오신 다음에 어, 왼쪽에 있으신 스마트 스토어 관리 화면에서 PC 전시 관리라는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PC 전시관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테마 관리라는 탭에서 트렌디형과 스토리형 두 가지 형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PC와 모바일이 연동되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 리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어, 일단 스토리형이라는 것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스토리형으로 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하단에 보이시는 이런 블로그의 형태도 같이 진열하면서 상품에 대한 소개글 그리고 상품이 이미지와 그리고 해당하는 관련되어 있는 내 스마트 스토어 내에 있는 쇼핑 스토리가 연동돼서 나오기 때문에 약간 블로그 형태처럼 꾸며줄 수 있어서 어 약간 그 패션 쪽에 좀더 종사하는 어 카테고리에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좀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얘가 누워있어서 다시 <웃음> 네 보시면은 중간에 배너도 넣으실 수 있고 하단에 는 전제 상품을 이렇게 진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어, 스토리형 이라는 것을 저는 적용을 시켜놓고 위쪽에 있는 탭을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요 위쪽에 보이시는 이 메뉴 부분은 내가 원하는 텍스트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좀 진열을 시키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푸드 리뷰 채널 패션 리뷰 채널 생활 리뷰 채널 이런식으로 좀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분리를 시키시고 싶으시다면 스마트 스토어 왼쪽 메뉴 카테고리 관리 메뉴에서 내가 사용 어, 사용하고 싶은 메뉴를 카테고리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추가를 하신 다음 해당하는 원하는 카테고리와 연결을 하시는 방법과 그리고 개별 상품 단위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전시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할지도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이 디자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원래대로 하면 PC 전시관리 메뉴로 다시 돌아와서 배경 관리로 들어가시면 위쪽에 들어오는 요 배경 색상 한 마디로 위쪽에 있는 요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리뷰 채널 자체가 약간 모던한 디자인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 자체가 좀더 강조돼서 보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정색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의 리뷰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좀더 발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옐로우 컬러를 채택하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디자인 브랜드의 방향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레이아웃 관리라는 메뉴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레이아웃 관리로 들어오시게 되면 스토어 이름 부분에서 위쪽에 나오는 이름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고 음 그리고 프로모션 이미지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오늘 수정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로모션 이미지 관리 버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어,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이미지 제작 PSD 파일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이용해서 제작을 했는 파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PC와 모바일 버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PSD 파일을 여시게 되면 제가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미지를 넣어놨으니까 그 부분에 있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수정하셔서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폰트는 나눔 고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하고 싶은 이미지를 보시는 것와 같이 수정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 이미지 찾기 버튼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시려고 하는 이미지,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 열기를 눌러주시면은 이곳 화면에 어, 1920 너비에 높이 400 높이의 이미지가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 여기에 있는 여백 부분은 모, 어, 화면이 작은 부분 분들 한마디로 모니터가 조금 작아서 해상도를 적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옆쪽 이미지 부분이 좀 남지 않도록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저 여백까지 고려해서 이미지를 제작하는 거고요 가운데 부분에 텍스트를 배치함으로 해서 모니터가 작거나 해상도가 작은 분들도 이미지 텍스트를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할수 있는 가이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넣고 나시면은 관련되어 있는 모바일 이미지도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이미지 같은 경우에 지금 저는 제 이미지에 텍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넣어놨는데 실제로 모바일로 들어가면 이 정도 부분에서 하단 부분은 검정색 블러 처리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안 넣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이미지와 연결시키고 싶은 상품이나 또는 스마트 스토어의 url 이 있으시다면 그 해당하는 url 로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저는 지금 메인 이미지가 보시다시피 회사에 대한 소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 채널의 소개 페이지를 안내하는 위쪽에 있는 소개 글을 클릭을 해주면 제 스토어에 대한 소개 페이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요 부분을 복사를 해서 url을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해 주시게 되면 은 해당하는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이 음, 소개 페이지로 연결이 되겠죠. 두 번째 부분에 보이시는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어, 타이틀을 넣을 수가 있는 부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에 보이는데 1번 부분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렸네요. 이 해당하는 부분에 이미지 텍스트를 넣어주시게 되면 은 화면에 있는 이미지 하단 부분에 함께 텍스트가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해당하는 텍스트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노출 안함을 해놓고 이미지 내에 텍스트를 포함시켜놨습니다. 마찬가지로 PC 부분에서도 어, 해당하는 이미지 넣어주시고 모바일 부분에서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곳에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언스플래시라고 하는 사이트에 있는 무료 저작권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을 여러분들도 음,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언스플래시 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셔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는지 그 해당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찾아 주신 다음에 그 해당 이미지를 다운 받으셔 가지고 포토샵에서 제가 제공해 드리는 psd 파일 내에 첨부하신 다음에 수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하는 이미지를 찾아서 편집을 끝내셨다면 다시 돌아오셔 가지고 해당하는 이미지를 이곳에 첨부를 시켜 주셔서 하단에 있으신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메인 이미지 부분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보시다시피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 부분에 있는 이 텍스트가 이렇게 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는 삭제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좀더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 이미지 내에서 텍스트는 지워주시고 편집만 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화면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메인 화면, 이미지 배너를 바꾸셔서 음 내가 원하는 브랜드를 소개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로 꾸며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